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재밌게 하고 싶고요 그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될 것들 지금 내가 연인이 있다면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참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너무 막연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요 남자는 요 턱에 수염이 나요 여자는 턱에 수염이 나지 않죠 그게 분명한 차이점이죠 남자니까 당연히 수염이 나는 걸 거고요 여자니까 당연히 수염이 안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남자와 여자는 요 아이로 태어나기는 하는데요 그 아이로 태어날 때 남자의 성별을 가지느냐 여자의 성별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미 차이점이 시작되거든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자는 요 여자와 받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남녀가 다름이 이미 시작됐다고요. 어디서부터였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남자에게는 좀 많이 주어지는 호르몬이 있고요. 여자에게는 덜 주어지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마 차이점이 있다면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에게는 덜 분비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남자는 대체적으로 우뇌가 발달하고요 여성분들은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게 돼요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인 것에 쉽게 반응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예쁜 것을 더 추구하니까 여성분들이 시각적인 것에 많이 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요 남자들이 요 예쁜 여자에게 사족을 못 쓰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마찬가지로 물론 여성분들도 잘생기고 멋진 남자에게 끌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남성에 비해서는 잘생기고 멋지다고 무조건 올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집중성이 발달하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한 이유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요 남성분들은 요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만 해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요 일하는 생각만 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요 여성분들은 요 컴퓨터 모니터를 띄워놓고 내 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쇼핑할 목록들을 구매하고 요 그러면서 업무도 동시에 진행해요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올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짜증지수가 올라올 수 있죠 내 여자친구가 싫은 게 아니고요 뭔가 집중하던 것이 깨지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려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인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폭력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학교에서 여자들끼리 싸울 때는 요 말로 싸우고 요 대화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근데 요 남자 학교에서는 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요 주먹부터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감정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주먹다짐을 하는 일은 분명히 남자 학교에서 많겠죠. 그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집중성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남자다 보니까 일을 하는 순간은 요 일에 몰두하다가 일이 끝나면 휴식에 몰두하고 싶거든요. 일이 끝나기 전에는 요 휴식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 때, 그때 연애를 해볼까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요, 여성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요, 휴식을 할 준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녀가 사귀고 있는데, 둘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와 데이트하던 순간의 남자보다요, 말이 짧거나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수 있겠죠. 근데 그건 남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 남자가 나와 만나서 같이 있을 때는 참 잘해주는데 집에 돌아가거나 다른 시간은 서로 각자의 공간에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마 이런 차이점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물어보면 내 남자는 항상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고요 남자는 요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휴식 시간이 됐을 때는 요 휴식에 또 몰두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휴식 중에도 또 다른 계획으로 계속 생각을 이어가요. 그래서 가끔은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요, 내 여자친구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여자 입장에서는요, 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왜냐면 우리는 각자가 자기 성별대로, 자기 생각방식대로 상대방을 또 유추하게 되는 거니까요. 보편적인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하루에 2,000에서 3,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면 자기가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요, 6,000에서 8,000? 그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야 내가 오늘은 좀 대화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의 갭이 상당히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대략 두배 정도로 여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3,00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피로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성분 입장에서는 6 0 0 0 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가 상대방과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죠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내 여자친구가 그 정도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욕구가 그럴 수 있다고 라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내 남자가 그런 정도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배려를 해서 절제를 하든지 그런 대화의 노력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가다 보면 요내 입장에서는 너한테 이랬었는데 네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도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결국 파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차이라는 걸 확인하셨나요? 우리는 그 차이를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맞춰보겠다고 노력만 하고 계셨나요? 막연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참아주자 라는 마음이 될수 있는데요. 그렇구나 라고 확실히 알면요. 내 욕심을 차라리 비울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요. 내가 지금 좋아한다고 만나고 있는 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감정이 커지는 건 좋은 거지만요. 그 감정을 호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알고 다가서면서 서로가 원하는 감정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